저는 현대도시의 주변 환경, 특히 물성과 색깔에서 결핍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물건과 건물들이 이음새 없이 매끈하며 잘섞지 않는 데다가 또 색깔은 물체의 표면을 완벽하게 장식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대의 완벽함에서 벗어나고자 자연 속의 흙을 주무르듯이 캔버스 위에서 알료를 넣은 밀랍 반죽을 조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결핍의 정체를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여행을 다니면서 알아챘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오스의 로앙프라방 산속 깊은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맑은 눈빛과 표정들이 첫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차려입지 않은 옷과 또 얼기설기 지은 집몇 안되는 무딘 가재도구가 차례로 보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저는 분명히 아주 강렬하게 그 마을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돌아왔는데 저의 주변에는 예쁘고 선명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근사한 옷과 신발, 인위적으로 매끈하며 튼튼한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결핍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아름다움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라고 결론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로 가는 길을 돌이켜보니까 험한 길을 그렇게 오래 걸은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너무 덥고 습해서 몸에서 냄새가 났고 또 엄청 큰 벌레에게 물려서 울퉁불퉁해진 피부도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선 그런 삶의 엉성함이 오히려 그 지역과의 소통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보이지 않는 감각을 이렇게 되찾아주 재료를 의식 중에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스케치는 작업의 전 단계라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과 워밍업에 더 의미를 둡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시도 가만 있질 않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작업에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다 빠질 때까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을 캔버스 위에 옮겨요. 물론 스케치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캔버스에 스케치를 옮겨 그릴 땐8 h 의 아주 연한 연필을 사용하는데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아주 연하게 그립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구상했던 첫 번째 색의 밀랍을 먼저 자리에 채워 놔요. 한 색깔당 보통 네번의 레이어를 입히는데 이 사이사이마다 건조를 위해 이틀의 간격을 둡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색깔은 별로 스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색의 크기가 커지면 감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속가를 졸업한 저한테 밀랍은 오래전부터 친숙했지만 사용하기로 염두에 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페인팅을 해보려고 두께를 올리는 미디엄을 찾는데 화방점원이 그러더라고요. 합성수지의 미디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밀랍 미디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바리바리 들고 와서 소개시켜 주시는데 게 복잡해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면서 권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참치캔만 한게 3,4만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물물 겨자 먹기로 이제 남은 걸 사용하고 서울로 가져왔는데 실수로 알료를 캔 속에 흘리는 바람에 이 표현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대용량이 필요해서 원제품 레시피와는 조금 다르지만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랍을 사용한 작업은 건조가 끝나기까지 굉장히 무르고 또 마무리가 다소 엉성합니다. 색감도 꽉 채워지기보다는 얼룩덜룩하고 가끔 뭉치기도 해요. 알료와 섞은 밀랍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또한 물질이기 때문에 종종 다른 색과의 간섭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들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밀랍의 다루기 어려운 점은 작업할 때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무르다 보니 조금만 삐끗해도 쉽게 인위적인 모양으로 패이거나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가 일정하지 않게 되면 색이 조화롭지 못하고 금방 날뛰어요. 그 밖엔 늘랍의 발림성이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제법 받는 걸 알게 되어서 겨울에 빵빵한 히터와 가습기가 필수입니다. 오로지 조소용 헤라와 나이프만으로 생명과 선, 그리고 점을 조형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캔버스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각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리드나 스트라이프 혹은 패턴과 같이 질서 있으면서도 평형한 상태의 모양을 즐겨 사용합니다. 조각 같아 보이는 회화는 아무래도 저의 관심사를 많이 닮았습니다. 최근에 빗살무늬 토기에 흥미를 느낀 적이 있는데요. 흙에 음각 혹은 양각으로 새겨진 빗살무늬가 무늬만 생각한다면 회화이지만 재료나 기법을 두고 보면 조각에 속합니다. 어느 쪽에 더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두 가지가 조화로운 모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했던 작업 중에 웬랜드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입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안에 수평선을 그려놓고 풍경화로 만들자 생각해서 주변에서 석고 부스러기를 구해와 벽에 일렬로 붙여놓게 된 작업이었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조각의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로 끝낸 작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체가 뒤섞인 작업을 하면서 그 각자의 박자를 어우러지게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합니다. 제 작업에 등장하는 그리드는 의미가 점차 변해왔습니다. 재작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기 닭장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업에 쓰인 그리드는 서울의 모습 그 중에서도 사회의 프레임과 어떤 융통성 없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도시의 삶 이런 것들을 빗댄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도 그들이 겪은 그리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쯤 떠올려 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내면서 그리드가 조금씩 소화가 됐어요 오래 있던 개인전 마디와 마디에서는 서울에 녹아든 저의 모습이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그리드가 나약하길 바라는 심리가 많이 투영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자꾸 보고 싶은 그리드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개인전 마디와 마디는 밀랍을 주재료로 한 페인팅을 보여주는 첫 번째 전시였습니다.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색과 질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소한 감각과 그러면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남긴 엉성함을 발견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속 같은 모양의 배열을 보면서 그 안에 울퉁불퉁하게 흐트러진 개체들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뭉친 알루의 흔적, 또 고의적으로 넣은 물순물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멸균적이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몸을 지탱해주는 뼈대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때때로 나를 도우거나 가로막는 모순적인 성질을 지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물성의 모순을 제 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자리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아팠는데 이때 제 삶을 바쳐주던 골격이 무너지고 나서야 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인체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지녔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리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지금 시선이 치우치지 않는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줄무늬와 격자무늬 또 패턴 같은 것들에는 주인공도 조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아래 좌우의 구분도 무의미하고 단지 간격을 두고 나열된 점선 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평형상태를 이상적인 지점이라고 바라보고 표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보고 겪은 그리드에서 출발했으니 결국 내가 그리는 그리드는 풍경화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주변의 산과 물을 보고 해석해서 자신만의 이상향을 산소화로 그려낸 것처럼 말입니다.